네, 3학년때 친해져갖고, 근데, 네. 맞다, 말 주는 거. 하나, 둘, 셋, 이쪽 너무. 도져 네? 네. 카메라. 어, 뭐냐? 아 갤럭시. 갤럭시 좋은 거. 인생 선배. 네. 인생은 참. 멀고도 험하지만 고진감래야 인생 고진감래를 이겨내려. 오늘 추억으로 만드신 게 짜주면 맛있게 먹자. <웃음> 배고프다. 축하드리고 열심히 합시다 이 책을 꾸며놨어. 저 혼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위축을 많이 했어요. 원해는 오늘 멤버들과 같이 있었어. 든든하겠지만, 과거의 나는 정말 외로웠다. 고마운 줄 알아. 야! <목소리가> 야! <목소리가> 졸업 끝을 해주세요. 하나, 두, 세. 졸업. 끝! 와. <웃음> 네, 저희가 지금 졸업식을 마치고 지금 짜장면을 먹으러 왔습니다. 졸업식이 끝나면 짜장면이 찐데죠. 맞아, 요 짜장면이 진리입니다. <웃음> 형, 네. 2년 만에 졸업식 온 건가요? 아니요, 저는 아, 작년에도 작년에 한해 졸업식. 아, 맞아. 와, 졸업 한지 얼마나 됐죠, 형? 2년? 2년. 이년 맞네. <웃음> 이제 저희 더보이즈의 막내가 에릭 저 화리잖아요. 근데 저 학생이 에릭밖에 안 남았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받아들여야죠. 네. 저도 이제 이거 안녕이에요. 그리울 거예요 분명. 그리워요? 나는 학교가 좋았던 게 졸업 때면서. 맞아 맞아 맞아. 그리고 모자 딱 아무리가 모자 쓰고 눌렀을 그런 건딱 제가 기억는데 졸업을 하면은. 규복밖에 생각이 나세 어떻게? 심할때입 그럴까? 놀러 <웃음> 나갈 때입 거. 짬뽕 국물이야? 찬데. 찰. 아, 어때? 졸업하니까. <웃음> 졸업? 아, 졸업을 달려지 <웃음> 근데 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. <웃음> 이제 졸업을 아직 안한 상태였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학생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진짜 교복을 벗으면 은 진짜 성인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교복 계속 좀 오래 입고 있으려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왔어요. 물. 아! <웃음> 스포인. <웃음> 애들아 졸업 축하해. 난 짜장면. <웃음> 나도 짜장면. <웃음> 나도 짜장면. 네. 나도 짜장면. 네. 저는 짬뽕으로 하겠습니다 교복을 빨리 벗게 너무 아쉽기 때문에 교복 입은 모습을 많이 담아두려고 해요 이게 마지막 날이니까 교복 입은 저희의 할 말, 하실 말씀 있으세요? 끝. <웃음> 끝! 끝! 어? 진짜 음식 왔네요? 짠! 지금 음식이 와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세요? 이게 바로 유린기입니다 유린기, 유린기 음~! 맛있다! 쫄조금먹음 음. 아, 이있 아, 음! 음. 맛있어 음, 이건 탕수육! 옛날한현이형들어오는 음. 음. 음. <몇> <몇> 왔었는데 음, 벌써 저희 이렇게 들어하니까 너무 신심합니다사람하 네. <웃음> 너무 좋은 많았고 친구들과 많이 추억을 네. 못 쌓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고스님리패 감사했습니다 좋은 추억을 준다고 해서 고요한대로 재투가 하고 나도 일한 건구나 야 너는 아직 애기니까 무것 건강한 거고 무사히 졸업을 했으 형이 이제 가서 줄게 뭐, <웃음> 되게 엄마보다 고맙고 힘는사